인간과 죄의 5강, 오광, 5강째입니다. <웃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5강. 하와가 시험 받을 때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웃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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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세상을 그 창조하셨고 얼마나 오묘하게 그 절차 있게 순서 있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어 중간 상태이긴 하지만 어 의롭게 보기 좋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것도 참 기이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확실히 명확하게 다알수 있게. 되겠지만, 이제, 희미하게나마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일들을 공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인간이 그 사랑과 그 <웃음> 의를 다 저버리고 타락을 했던 거죠. <웃음> 그런데 이제 초창조 때그 그래, 타락은 그러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이니까 재창조를 하셨으면 초창조 때못 이루셨던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상황은 더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은 의로운 상태에 있지 않고, 불의한 상태에 있고,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하고, 더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구원의 초창조에서 목표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동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그 면이 초창조 때 보였던 그 면하고 또 동일하고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걸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연약과 결핍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구조적인 변경도 바꿔주시고 또 힘과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첫 창조 때 실패를 보고도 재창조된 존재로서 다시는 거기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그 완성의 단계요 그 주님이 목표하신, 창조하셔서 목표하신 댄,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의 그 사랑도 우리가 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지만, 첫 창조 때, 창조 때의 그 사랑을 잘 알면, 아, 거기에 그 <웃음> 온전히 창념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잘 써서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제 뭐 항상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사랑을 먼저 주시고 어떤 수단을 주셔서 그 일을,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만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먼저 주시고 그것을 기초해서 주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준 것들을 잘 누려서 주님이 목표한 대로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좀 자세히 보겠지만 하와를 지기 전에 먼저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가 독주하는 게 좋지 않아서 이제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저에 대해서 내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자기와 같이 여기는 사랑의 표현을 했던 거죠. 그만큼 사랑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창조의 온전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 개체로서 사실 그리또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이나, 뭐, 그 사회보다는, 사실, 개체가 독립적으로 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가정, 그, 그, 개체로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 받은 개체적인 사랑을, 그, 각자가 누리지 않냐고, 뭐, 어디 곁다리로 붙어서 도매금으로, 어디에 속해서 그렇게 구원을 누려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개체가 항상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사회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그, 이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고, 사회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수요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사람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 가장 가까운 믿는 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거죠.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나는 뭐 사랑을 별로 받은 것 같지 않죠. 근데 분명히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리토 안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을 안 주셔서, 뭐, 다른 핑계를. 나한테 좋은 조건을 안 주셔서,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웃음> 내가, 뭐, 이건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다시 끌어모아서 모아 다시 재창조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서는 핑계하지 말고 더욱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받은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뭐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그런, 그런 모범을 보이셔서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진짜 그런, 과연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야 되고요.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한, 결국은 사랑한다는 건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사랑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요 이제 부부가 이제 그런 걸더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처음보다 점점 더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승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아주 더 알아가는 거죠. 처음, 아, 처음엔 좋아하는데 지금은 형편없다. 이것은 참 그리토인의 가정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와, 온전히 완전히 구현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가장 가까운 사이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과 인애, 그 공의와 뭐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품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의된 사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인애가 되고 인자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공식이 명료하게 진짜 확실하게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과연 내가 이걸 그렇게 누리고 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수단으로 주신 걸 가지고 또 사랑을 받은 그 그걸 그 근거로 해서 거기 주님이 목표한 대로 진짜 나가는가 개체로서 나가고 공동체로서 나가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살피 그걸 살피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걸 더살잘 살펴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걸 잘그 확신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과연 나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로서 그 부미를 나타내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요구하든 안 하든 그건 그 둘째 문제죠. <웃음> 항상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달리 지난 시간에 그걸 공부했는데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의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런 또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모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그걸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예 공부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기능한 존재들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런 개체로서 또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웃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또 우리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구현하지 못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수단으로 준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삼아 가지고 횡포를 어, 부린 일들이 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웃음> 돌이켜서 사실은 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맨 처음부터 경험이나 또는 어 다른 유사한 대상을 통해 차례차례 배워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웃음> 그런 기능을 이미 이제 부여받고 성인으로서 그걸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음부터 그런 모든 능력을 풍부하게 주셨고 그러한 마음의 방향도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맨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 하나밖에 없죠. 아담도 혼자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 에 대한 그런 확실히 눈뜬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구절은 없지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있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든지 여자라 칭하리라 어 했습니다. 칭호에서부터 벌써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어아 아주 울려 나오는 그런 큰 사랑이 표시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살과 뼈라고 맨 처음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그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을 보고 인식하고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그렇게 받은 거예요. <웃음> 신약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어, 말을 했는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 없다. 그런 거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제 몸을, 어, <웃음>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논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논리대로 보면 사람은 <웃음> 음, 자기 몸을 사랑한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살과 뼈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것을 훼손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남만 악인, 타락한 악인이라도 이제 보편적으로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죠. 자기가 뭐, 아프거나 자기가 뭐, 영, 영예롭게 되거나 어쨌든지 자기를 존중하고, 어, 그 아끼고, 뭐 비정상적으로 되면 정상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도. <웃음> 정신도 도착되어 자기를 학대하는, 뭐,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도 한데 어, <웃음>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안매 가운데에 있는지를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웃음> 이 도착이라는 말은 그 이제 정상적인 것을 뒤집어서 쓰는 거죠. <웃음> 이 기이하게 행동을 하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도착인데. <웃음> 예, 이제, 그,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사람이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를 막 자해하잖아요. 자기 막,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 자기를 자해하고 막, 남을 어떻게 할수 없으면 자기를 자해해버리잖아요. <웃음> 그게 이제 참 얼마나 타락한 안매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은 그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죠. 아담도 하와를 내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몸의 살과 뼈로 표현하고 그 이름도 나하고 뭔 이름을 가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니까 <웃음> 여자라고 짓자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남자, 여자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시가 이제 나, 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씨에서 에, 그 여성 어미격을 붙여가지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웃음> 히브리어는 많은 경우에 여성 명사는 끝에 이제 아로 끝나는데 그게 여성 어미인데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남자 이시니까 거기에 아자를 붙여서 이샤한 거, 이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이름과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냥 이시하면 남자일 뿐이니까 아를 하나 더 붙여서 이슈아한 것입니다. 이거 재미있는 표현, 뭐 학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영국의 어떤 학자는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눈을 번쩍 떠서 천지 만물을 봤을 때맨 처음에 아 소리부터 질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첫 자가 언제든지 그아 아자 A고 그리고 아 아가 이제 음의첫 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의맨 첫자도 알렙인데 이것도 아입니다. 아 하고서 그냥 힘을 팍 주어서 참 좋구나 하고 감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헬라어나 라틴어에도 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아 그렇게 된 거죠. 한글의 첫 모음도 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음 아를 갖다 붙여서 하와를 불렀습니다. 아 하고 감탄할 만한 사람이다 해서 이슈 이쉬, 이샤. <웃음> 그래서 이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는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웃음> 자기에게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이슈야라고 했습니다. 이슈에게서 취했으니까 이슈야라고 한 것입니다. <웃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한 것이죠. 그와 같이 아담의 경우에는 하와를 보았을 때 비로소 사랑의 눈이 써서 그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하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만들어진 다음에 천지 만물을 보고 동시에 아담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몰라서 이게 누구냐 하거나, 왜 자꾸 나를 그 짜짜시 쳐다봅니까? 이런 말은 잘안 쓰는데, 짜짜, 짜짜타다. 성미가 딱딱하고 깔깔한 거를 짜짜시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웃음> <웃음> 어, 그렇게 되면 좀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하와가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오직 그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이성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신 까닭에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배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더그 사랑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욱, 어, 극명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웃음> 아담이 생활 가운데 그걸 배운 흔적이 있는데, 아직 여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언어로 기시를 받았습니다. 선악과의 금령에 대한 것. 뭐, <웃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만들어진 하와와의 관계보다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체로서 먼저 첫 창조때도 그렇고 둘째 창조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체로서 먼저 만들어진 것 개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웃음> 아담의 인식작용, 지적작용, 정당하고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용해야 하겠다는 그 의식의 한 목적적인 작용의 처음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라든지 이렇게라든지 하는 생각, 곧 사색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 대상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죠. <웃음> 가정이 먼저가 아니다 개인이 먼저고 아, 가정이 먼저고 사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하나님 <웃음> 그 다음에 사람인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인식작용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지키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서를 바꿔서 안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순서를 바꾸면 안되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간직하고 충분히 발전시켜서 장차 그 목적지의 일을 궤도 가운데 올라서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는 사람을 서로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뒷전이고 개인의 인간의 사랑, 나한테 맞는 사랑 이걸 찾았다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혼인하는 거지. 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어 그걸 보면 아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들이 아무리 뭐그 좋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말을 해도 책임은 개체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는 <웃음> 자기 스스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스스로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뭐. 주님이 뭐 특별한 케이스로 그뭐 혼인을 하게 하실 수도 있죠.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무슨 뭐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뭐 일부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안할 수도 있고 예, 결혼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가정 형식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내 사랑을 진정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아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와부터 데려다 붙여 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그런 생활과 그의 사상생활, 사상적인 작용의 순서를 자연히 배웠을 것이고 또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의 순서, 마음을 두고 정신을 쏟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의 순서를 아담에게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이 그렇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런 사랑을 받은 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숙시켜서 완전한 대로 나갔어야 하나님이 목표한 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웃음> 아무튼 그 하와는 아담에게서 그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항상 의지적으로 바르게 추구함으로써 세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늘 전진하는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담으로부터 하와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바로 인식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그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아담한테 그렇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성숙해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타락한 게참 신비한 일인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나. 그것이 정체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거무아에 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웃음> 사실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먼저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잘 알고 이제 주변에게 그 사랑을 보여야 돼요. 내가 그 책임이 있다니까요.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내가 뭐, 어떡하냐. 근데 나한테 다 보여주시고, 그 내가 믿음으로 행보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과를 내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말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 그, 하, 하나님이 인간을 뭐, 기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음.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제 아내, 아내도 그,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혹은 아내는 남편이나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뭐, 뭐 이제 자기가 어째 잘. 결혼하고 나서 예술 믿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런 책임을 또 줘야 하는 거죠. 결혼 전에 이제 그렇게 믿었다가, 어,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회복을 해가요. <웃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순서와 절차가. 굉장히, 주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그렇게 순서있게 지으시고, 그걸 차서있게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걸 진짜 순서있게 누리고, 차서있게 나눠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와 권세를, 그,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뭐 가정의 행복, 쾌락, 뭐 번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웃음> 하와에게 이런 사실이 바로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눈앞에 보이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얘기나 아담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하는, 하셨는가 는하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느 부모 밑에 났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신 부모 밑에 났어도 내가 그러면 받은 존재로서 그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주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그거 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얘기 가운데서 그런 사상 혹은 사색의 대상과 요건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냥 얘기로만 볼게 결코 아니고요. 이런 순서로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배제해 놓으셨다. 이렇게 절차 있게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눠 놨다. 해요. 괜히 남자를 먼저 지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자를 괜히 그렇게 그냥 심심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심심해서 저것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 그 완벽한 구도 속에서 설계 구도 속에서 그런 순서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뭐, <웃음> 재창조됐을 때도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결코 개인이나 가정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랑 받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개인도 가정도 경영을 해서 그 목표한 대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을 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육강에서 그걸 볼 텐데요. 사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비끄러졌어요. 하나님이 명시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 아, 않고 한 거예요.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그 개시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 거죠. 개, 개시에서 순서가 틀렸던 거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로서 그 자신의 죄, 죄인됨을 알고 그렇잖아요. 항상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면 인간이 그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을 때는 어떤 존재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 안에 생명을 수여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양육해서 어떤 목표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이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면 내가, 아, 주님의 사랑을 생각,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잘 보여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첫 단추를 잘못 낀 거잖아요, 사울 그런데도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뭐,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뭐,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로 자라고, 그런 어만 바리새파 저기 그 가말린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게 다 헛수고했던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시적으로 주님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걸 차서 이렇게 누려가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공연이 있지 않다. 필연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런 걸 차서 이렇게 누려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하와에게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결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언하신 말씀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했습니다. 키 토브라는 말이 계속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뭐째날 이렇게 쭉키 토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 물론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도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아주, 왜 흰네 토브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 힘이 좋았다. 베리굿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아주 힘이 좋았다라는 것도 베리굿, 영어로는 베리굿이거든요. <웃음> 남자와 여자를 지우신 후에 좋다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키토브, 키토브는 그냥, 그냥 좋은 거고요. 흰내, 그왜 흰내 터부가 이제 아주 베리굿이에요? <웃음> 모든 것이 좋다, 선하다, 이지러진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결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라고, 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하와의 에, <웃음> 그,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결핍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사람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 중간 상태이지만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했던 거지만 이제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시초에 의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그 무엇입니까? 가장 시초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심정 곧 하나님 을 향하는 그런 사랑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뭐, 칼빈 신학교 그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강영환 교수라고 하신 분인데, 미국. 그분이 이제 한국 교계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질, 여부를 살펴보는 거라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안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하는 것, 거기에 뭐 다른 걸 끼워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거를 세워 놓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요. 그런 의미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요 오직, 그, 하나님. 그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진짜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하면 그분의 말을 듣는 거고 그분을 말을 들으면 그분과 관계가 성숙되니까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잖아요. 점점 알아가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받 존재로 서 알아가면 뭡니까?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관계적인 열매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근데, 진짜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난 진짜 이 세상에서 삶의 지혜와 원동력으로 삼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냐. 이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 거기에 뭐 이것저것 끼워놓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각종 그 뭐, 1월 성신 뭐, 그런 뭐 신장을 보고 갖다 끼워 넣는 거나 똑같아요. 바알신이나 뭐 이런 것들 풍요의 신,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안위를 보장해주는. 이제 진짜 하나님은 다 사랑을 할수 있게 하셨고 또 사랑할만한 모든 환경을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모자라게 가졌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개혁신학에서는 이게 참 신비한 문제. 도무지 지금 타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 시초의 의의를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데 이 시초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 어째서 그걸 잃어버리고 타락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모든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다 같이 과연 그것이 다쏙 집어서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식교회에서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것은 참 신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시초에 의의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시초의 의의 가운데, 원시적인 의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마음의 상태를 늘 가지고, 음, <웃음> 있어서야 했는데, 이제, 그가 타락을 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침내 범주의 타락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상태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거꾸로 유추해 볼수 보면 이만큼 자라가게 하셨는데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중원 사랑을 원천으로 해가지고 수단으로, 방편으로 준 것들을 잘 써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목표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걸 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그, 이제 그리도 스 안에 재창조된 사람이 시험드는 것도 그거예 그걸 이루지 않으면 정지되어 있으면 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세상이나 육체적인 걸 가지고 와서 건드려 보는 거죠. 자꾸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어서 경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창조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수단큰 사랑을 그리 또 창조주가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록 그인애를 완성하셨는데 그걸로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누리고, 또 내,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부부 간에 누리고, 가까운 형제 간에 누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그거는 전체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거기 오직. 포탈하고 유일한 걸로 다, 저기, 누려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음> 하나의 그 설교 제목으로 논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할, 그 역사상 큰 문제로, 신학상 중요한 문제로, 어, 어, 옛날부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미스터리다 하고 많이 생각하고, 논하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럼 물론 신비한 얘기지만 어쨌든지 확실한 사실은 하와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소생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제가 하나님이 권리의식으로 느낀 거잖아요. 그 못하게 한 걸, 못막게한걸 하나님의 권리로.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해서 나를 목표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런 게시를 했으면 그그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수단을 잘 써서 그 사랑을 근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권리의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딱 스톱이 된 거죠. 자, 자라가야 될걸못 자라는 것. 그래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에 대해 조사해 보면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전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소생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웃음> <웃음> 예, 전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험난과 풍파에서 못 견디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버리고 어, 가는 어미도 그 자식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애들 미혼모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절 모르게 그냥 관계를 맺어갖고 아이를 뵀어 근데 이걸 키울 수도 없 키울 능력도 없고 키울 지혜도 없어. 그러면 생각하는 게좀더내 밑에 있는 것보다는 누구 밑에 가면 좀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다 베이비 그디다가뭐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아니면 업동이로 옛날에는 남의 집, 뭐저 부잣집, 뭐 자식 없는 집, 담 밑에다 갖다 놓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서 귀찮아서뭐 버리는 그런 악한 경우도 있지만 막 화장실에서 막 버리고 막 요즘은 별 희한한 일이다 있지만 그것도 귀찮으면 아예 그냥 유산을 시켜버리고 그렇게하기도 하지만 그냥 무서운 일이지만 아무튼 <웃음>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엄, 그런,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걸 극복할 만큼 넉넉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일은 거의 생각할 수가 일반적으로도 없는 거죠. 사랑이, 그러나 이제 사랑이 완전히 없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늘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묵상해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묵상을 하고 묵상으로 끝이 는게 아니라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제일 우선이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돼. 그러면 확신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 과연 나, 내가 그런 게할수 없는데, 그, 그걸 할수 있게 됐다. 그걸 알면서 더 확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을 얼마,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거 우리가 이미 첫 창조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을 때도 그 사랑이요. 엄청나 그러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기초해서 율법을 생각을 했으면, 그, 그 신율법으로, 세, 저기, 그, 그 세원약의 법으로 그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웃음> 우리가 이제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진짜 그 사랑을 내가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나누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가. 이게,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람쥐채바퀴 돌다가 개가 토하였던 대로 다시 돌아,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데 다시 눕는 일을 반복하고 말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자라가야 돼.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근거로 요그 사랑은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뭐, 죽음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죠. 네? 여기,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에도 이제 그런 일이, 와서 이제 자식들 죽고, 아내도 죽고,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뭐, 사람들이 왜 그래도 하나님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냐? 그, 그걸, 그 안에서 더 사랑을 느끼고, 더, 한국,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볼때 봤지만 미국에서 그냥 본국에서 있었으면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다 내려놓고 이 조선의 영혼을 사랑해서 자식도 바치고 아내도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요 이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재창조, 그런 사랑으로 나가서,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